안녕하세요. 유진성 명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양간을 가지고 여성들이 양간을 가졌을 때 배우자운이 어떻다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을 왜곡하고 또 잘못 이해를 해서 저에게 여러 어떤 그 질문 사항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양간을 가진 사람들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각이 있습니다. 십각. 십간. 십강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습관이라 그럽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이어중에서 양간을 찾자. 양간을 열자 양간. 음간이라 양간은 당연히 갑이겠죠. 갑 나와라, 병 나와라, 무토 나와라, 경금 나와라. 임수 나와라 이게 약죠. 얘네들은 뭐냐 음간이겠죠. 을정기신개 이것은 음간이다 이게죠. 음간. 근데 오늘은 양간을 가진 경우 누가 여성들이 여자들이 양간을 가진 경우 어떠냐 이걸 이야기 중이죠. 남성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설명해 보고자 니다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간 태어났을 때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양이다는 거, 양, 양. 자, 그러면 이 양간들은 다시 한번 새로 한번 세우보겠습니다 갑병부, 경임. 자, 얘네들은 뭘 가지고 예를 들면 뭐와 합을 하느냐? 재성과 합을 한다. 재성. 재물과 합을 한다는 거예요. 재물. 재성과 합을 한다. 자, 갑은 예를 들면 기토입니다. 기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신을 이야기해줘요. 얘는 예를 들면 개를 이야기해 줍니다. 개. 얘는 을을 이야기해 주고 얘는 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게 다 재성,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양간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부터 하느냐 뭐 상생하고 식신상관을 생하고 이런 것보다 관한테 그걸 받는 것보다 먼저 합을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합, 합이 항상 우선이에요. 합한다. 음가는 뭐냐? 관성과 합을 한다 관성은 명예예요, 명예. 얘는, 양가는 뭐냐? 재성과 합은 재물이에요. 재물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우트 학을 할 때, 이 양가를 갖고 있는 사람 돈들어야 되면, 가겠습니다. 하고 응가는 돈들어야 돼도, 아,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열번 고민을 해요. 특히, 신강사주인 사람들 양간은 신강하잖아요. 사주가 신강하면 재성을 취하고자 하는 이미 강합니다. 그러니까, 신강사주에서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 준다면 얼마든지 가겠다. 마음의 변화를 취한다. 이걸 이야기해 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스카우트 하거를할때 아니면 상대를 내가 저 사람을 끌어 당길 때 혹은 내가 애인을 사귀거나 아니면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이런 부분을 잘 참고 하면 상대를 적절하게 잘 예를 들면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산과 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냐 재산과 합은 돈입니다. 돈과 여자예요.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과 여자에 대해서 취하고자 하는 힘이 가다. 양간을 가진 남성들은 보편적으로 돈과 여자에 대한 기운 자체가 강하다. 특히 신강사주이다면 돈이 벌고 예를 들면 그렇다면 여성들 취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이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는 음간은좀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바람을 피운다면 여기는 자신 있게 오히려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자 그러면 간목에 게 있어서 이 깊은 어떤 여성은 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 어떤 여자를 취하려고 하느냐 결혼할때 인내심이 있는 여성을 원해요 그래서 인내심이 많아요 감목일감 갖고 있는 사람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좀아내가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놈이 자꾸 뭐라고 끝까지 참고 견뎌요 그래서 감목일감은 인내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일간 병화를 남자들이 갖고 있을 때 아내를 선택하거나 할때 보편적으로 어떤 여성들을 원하냐 안정적인 것을 원다 직장에 대한 안정. 이것은 간목고 내가 목에 살릴게 괜찮아 오라고 하고 이 병화 같은 경우는 상대가 조금 예를 들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 이 뭐라고 하냐 이 부드러운 여자 예쁜 여자를 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병화는 선택할 때저 사람이 좋은 직장도 있고, 그리고 훅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함께 이런 부분을 취하고 자는 하 경향이 강합니다. 무토 같은 경우 뭐냐? 무토는 조금 내가 내가 출세할 때가 좀 이쁜 여자를 원한다고 이쁜 여자. 그다음에 경금 자체는 어떤 사람을 원하냐? 경금은 자기에게 좀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자기에 제대로 애들면. 쓴 소리를 해주는 사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를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자기에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자기를 뭔가 좀염들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런 여성들을 만나서 결혼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양간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라면 이런 유형이다 특히 남자는 80노인이 먹어도 80대도 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강사주는 80, 90노인이 돼도 여자가 지나가면 좀 한눈을 이렇게 팝니다 아 이쁘다 어쨌다 한눈을 팔게 돼 있어요 왜? 양간에 힘이 있으니까 재성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음해은은 뭐냐 그냥 보고 휙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양간은 침까지 좀 흘려요. 여기는 눈만, 잠깐, 눈만 약간 맛이 가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침까지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뭐냐? 양간을 갖고 있고, 신강사주다면 강하니까, 이 재성을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젓가락들 힘만 있고, 숟가락들만 힘만 있어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강하다, 취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이걸 이야기해 단, 시작할 땐 그림의 떡이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여성들이 만약에 양간을 갖고 재성과 합을 한다는 게그 다시 이야기하면 재성과 합을 한다는 게 여성들이 양간인 경우는 70, 80 먹어도 돈을 벌게다 이걸 해야겠다. 돈을 취할래. 간목 자체, 무토 자체, 경금 자체는 3대 왕이에요. 정적 왕이에요. 그 중에서 간목과 경금은 그냥 여튼 80, 9 0보좀그 그 기운이 있습니다. 예를 좀환경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밥하고 무하고 경금은 여성들이 이일간 갖고 있으면 80, 90 먹어도 나는 돈 벌네 돈을 취할래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를 갖고 있는 어머이라면 80, 90 먹어도 돈을 취하고 돈을 벌겠다 면은 그냥 그대로 좀 인정해주는 게 좋아요. 왜돈 벌려고 하지 말고 타고난 것이 이런데 그게 재밌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건강만 잘 참고하시면서 좀 밖에서 활동하고 돈을 벌려고 하신다면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죠. 자, 지난 시간에 그런데 여기서 관성. 여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양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예를 들면 간복은 신금을 이야기해 줘요. 신금. 병은 예를 들면 개수를 이야기해 줘요. 문은 을목을 이야기해줍니다. 을목. 그리고 경 자체는 정화를 이야기하고 얘는 기토를 이야기해줍니다. 자 이게 배우자예요. 여성이 양가를 갖고 있을 때 태어났을 때 이게 배우자인데 사주가 오해 없으시고 신강사주인 경우 여자 사주에서 양가를 갖고 있으면서 신강사주다 그러면 인성과 그 다음에 비견비겁 인성과 비견비급이 좀 많다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신강하잖아요 그러면 다 식신상관이나 재성과 관성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체신강사주면서 여성이 양간을 갖고 있으면 얘들이 관성이 더욱더 힘이 약해 근본적으로 약한데 응간을 갖고 있는데 여성적인데 약한데 약하니까 얘는 강하고 약하니까 트러블 있죠. 싸워요. 잘 싸워요. 치고받고 잘해. 양반은 치고받고 잘해. 신강사도양간은 치고받고 잘합니다. 부부싸움 잘해요. 왜? 남자도 안 지고 싶으니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꼴값 하네 하겠죠. 웃기는 애. 힘도 없는 것이 그렇네. 재주도 없는 것이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뿔딱지 나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겠죠. 그러네 그러다가 사네 보살네 하겠죠. 근데 은가는안 그래요. 은가는 뭐냐. 정관과 합을 하고 잘 것을 없애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찌 가든 참고 자기만 이해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만 조금 뜻을 이해해주면 참고 견딜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얘는 참고 견디는 자원이 아니에요. 왜? 신강 사줄 경우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돈 버는데 뭔 소리냐는 거예요. 신약 사줄 때좀 다르겠죠. 그러나 신강 사줄 때는 그렇다면 특히 신강사주 때는 더욱더 그러니까 여자 사주 신강사주 때는 첫 번째 뭐냐 부부싸움 많이 일어난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서로가 불락이 일어나고 남남처럼 살거나 혹은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양간이 강하다 왜? 신강사주이면 이양간 자체 여성은 내가 스스로 돈벌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당신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때문에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정관 자체가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과 그런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성에게 있어서 이렇게 양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배우자 선택에서 이런 양간을 가졌다. 지금 현재 결혼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하 내가 내가 남편 역할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고 서로 치고받고 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그, 만약에 그것 또한 뭐냐, 아, 이거 운명이다 생각하고, 운명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 또한 받아들이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일단,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가, 여성이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부 갈등이 훨씬 더 강하다, 이걸 이야기했 특히, 신강인가, 신약인가 잘 따져봐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자녀들이 양간을 갖고 있으면서 신강한 경우를 갖고 있다, 신강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 딸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뭐냐 어지간하면 조금 결혼을 늦춰라 앞부분에서 20대 30대 이런 사이에서 조금은 30대 초반까지 여러 남자를 좀사귀면서 여러, 여러 갈등도 겪고 우여곡절도 겪고 돌 다듬어 보석 다듬어 그렇게 다듬어져서 조금 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괜찮다. 산전과 술전을 겪고 난 다음에 결혼했을 때 훨씬 더 괜찮다. 이때 양간을 갖고 있으면서 신강 사주면서 어떤 한사람을 만나서 성춘향이처럼 성춘향이처럼 결혼하게 된다. 모르지 한명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양간이 신강 사주면서 첫 남편이 아니면 좀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십중팔구 결혼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평관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평관 취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 양관은 평관 정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음관은 있지만요. 그래서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부분,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양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들, 그 다음에 여자, 자녀들이라면 사회 활동을 오히려 더 왕상하게 하고 전문적인 일을 취하는 것이 좋다. 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 강하기 때문에 특히 신강사주다면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에 있어도 어쨌든 자기 역량, 두각을 발휘하는 힘을 파괴할 것이고 결국 자기 사업에도 괜찮다. 운때만잘 맞으면 신강사주들이 괜찮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는 여성들, 양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간을 갖고 있는 사람 비율로 보면 8대2 비율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양간이 많습니다. 잘도 오픈하고 잘도 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돈 버는 것은 양간들이 번다는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간을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